like i t t a k i o k o k like come t m shoes n walk a 어 너무 재밌어 시리그에시리그에통편하나빠니까좀조 근데 내 다리가 이렇쓱엉덩커보이 진짜 엉덩이 되게 커 이거 내가 했던아이야 맛있는 거. 순수 알이 근데 나는 안 먹어 샌드위치 누 집. 포이이 집. 이 집. 이이이 집. 이 집. 이 집. 이 집. 이 집. 머리 이 집. 이 집. 이 집. 이 집. 이 집. 이이 집. 이이 집. 이 집. 이이 집. 이 집. 더... <목소리> 응. 내 폰으로 한번 이렇게 찍어주겠어? 자, 네. 내 스토리 태그 야무지게 해서 올릴게 해줄래. 섞이는 게 맞는 건가 싶어 나만 입구를 틀어 막고서 흔들고 싶어? <웃음> 안돼 안돼 여기는 게임 성 카페 알 <웃음> 근데 어떻게 색깔이 전혀 변하지가 <웃음> 어 섞인다 섞인다 이케? 이케? 이케? 이어 가운데 지금 시면잘리지성 어, <웃음> <깜성> 파괴 <웃음> 오케이 너무 좋았다 <웃음> 어. 천천히 <웃음> 천천히 <웃음> 얘는 너 벌써 개 많아. 예, 눈뽕. 어, 저건 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? 배꼽은 여기 있어. 오늘은 돼. 지야 돼. 지이이이 지금 로집금 바로! 지금 저.. 로 지금 람로 지금 바로! 지금 바로! 지금 바로! 지로 지금 바로! 지금 로 지금 바로! 지금 바로! 지금 바로! 지금 바리지지 오, 나 이쁜 짓 했어 칭찬 좀해 뭐? 이분이 딱한 방울 딱 떨어뜨리기 바로 그 전에 영상처럼 드릴게요 <웃음> <웃음> 잘했지? 어? 뭘까요네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좋아 좋아 프로 유튜버의 일상 <웃음> 네, 여기 이렇게 멀쩡한 테이블이 있는데 굳이 굳이 사진을 오오오오. <웃음> 소리 들려? 한 개. 잠아가지고한번더 스킵. 어, 어, 어, 안 돼, 안 돼. 레몬 네. <웃음> 누웠어. 아, 근 이러면. 펴야 해. 돼, 펴야 돼. 위로 올려, 위로 올려. 안 돼. <웃음> 어? 뭐지? 너무, 되게 귀엽네. 음, 그거 알지? 같은 빵떡끼리 있어도, 같은 빵떡인 사람 옆에 있으면 좀더 얼굴 작아보이는 지 네. Yeah. 음. 오, 완전 이빨, 이빨. 음. 오. <웃음> <웃음> 어 완전 어머나. 어머나. 어머나. 어머나. 어머나. 어머이 어머나. 어머나. 오머나 어머나. 오머나 어머나. 오머나 어머나. 오머나어머 I t h i n k I'm f 어디 한번 날셔봐놀어 이런거 느낌이 있다 포스이신거지나 이거 사줘 오 수고하 에이 아이언맨 못참지 다음에 여기 와서 사야겠다 뭔노래인지 모르지만 신나 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경우는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히 생각해 보셔야 하죠. 내가 뭘 물처럼 먹었는가. 생각해? 물을 지금 열심히 내가 앞에 기네아이 I'm a party m a <laughs>